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짜투리 식량의 사용법 두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은 떠돌이 상인을 찾아다니는 떠상론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뺑뺑이를 계속 돈다하여 붙인 이름 이른바 루프런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 어느정도 이제 식량의 여유량이 꽤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월드경영을 할때 저희는 서부경비캠프를 출발해서 트렌트 마을로 월드경영을 진행하시는데 이때 마을에서 판매하는 모든 무역품들을 다 99개씩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걸 그 다음 마을에 판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짜투리 식량 사용법에서는 이걸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일반적으로 월드경영을 하실 때 다음 마을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만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 그냥 귀찮으니까 미소진거는 다 99개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루프런을 하실 땐 가능하면 이 99개를 다 구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루프론의 간략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지금 짜투리 식량이 14,300 정도 남았어요 14,300이면 어 중간에 잘 나오면 델페까지도 갈수 있고 아니면 글리시 정도까지 갈수 있는 식량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 식량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저희는 서부경비캠프나 또는 벨리아마을에서 포도를 사서 그 포도를 가지고 갈수 있는 마을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월드경영을 시작할 때는 종료한 마을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월드경영을 종료하실 때 반드시 특산품 유지로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월드경영을 시작했을 때그 특산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모든 무역품을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떠돌이 상인을 만났을 때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돌이 상인은 랜덤하게 두 가지 품목을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무역품의 구매 또는 판매 마을은 월드경영을 진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모든 무역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 장점은 뭐냐 자 다음 월드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정도 위치까지 이동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월드 경영을 할때 최종마을까지 드는 식량이 감소하게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정도의 식량을 사용해서 글리시까지 가놨다. 그러면 다음 월드 경영때는 만의 식량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거죠. 뭐 사실상 아낀다기보다는 미리 가놓는다는 뉘앙스가 좀 크긴 크지만 이요. 그렇게 미리 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면 다음 월드 경영을 할때 서부 경비 캠프에서 트렌트까지 세번 왕복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화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짜투리 직량으로 서부 경비 캠프에서 교본을 사서 글리시에 갖다 파는 거랑 플로린에 갔다 파는 건 이미 수익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장점만 있냐? 아니죠 이방법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모든 무역품을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특산품 구매 수량이 약간 적어져요 뭐 한두 개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마차에 특산품을 실게 되기 때문에 말변경 또는 마차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요점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특산물을 고를 때 최종 목적지에서의 수익률을 보고 구매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서부경비 캠프에서 교본을 사거나 벨리아에서 포도를 사거나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건 그 전판에 미리 사놓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진행을 해놓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긴 합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짜투리 식량을 사용해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다음 마을까지 이동해놓는 이른바 루프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